유튜버님이 영상을 올리면 무조건 먼저 영상을 노출해 을줄 텐데 그분들이 지금 안 보시잖아요 음. 그러면 유튜버님이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서 올려도 일단 시청 지상 시간도 안 나오지 노출 기껏 해줘도 그 구독자들이 안 보지 그러니까 자꾸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었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쉬운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쉬운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전문가들 예를 들어 사진 전문가가 사진 관련된 유튜버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죠 보는 사람도 정보가 고급 정보가 있고 근데 유튜버님은 전문적으로 사주를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높이만 좀 낮춰서 전달력 있게 컨텐츠가 나오면 은 솔직히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그영상을 궁금해할 만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을 때 태그 같은 거 넣으시죠 네. 예를 들어 태그에다가 뭐 사주 뭐또 다른 키워드 뭐가 있죠? 사주, 운세, 궁합, 뭐 사주, 진로, 온세. 진로, 연애 그런 걸 넣다 보면은 그런 영상을 좋아하고 많이 검색해 보고 또 그거를 직접 쳐서 검색한 사람한테 유튜버님 영상이 노출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구독자들 말고 진짜 궁금해서 봤는데 유튜버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해 그러면 시청 지속 시간이 잘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유튜버님의 유튜브 구독자가 되면은 그분들이 영상이 노출될 때마다 눌러보겠죠 음, 매칭도 잘 되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 보고 시청 시간도 늘어나고 그렇지. 업로드를 하면은 계속 꾸준히 또 봐주고 네. 그러다 보면은 구글이 채널을 열고 첫 번째 영상 그리고 백 번째 이백 번째라는 거 구독자가 100명 째 그리고 구독자가 500명 째 그리고 구독자가 1000명 째일 때 특히나 좀 많이 노출을 해준대요 음. 그러면 그때 유튜버님이 양질의 영상을 올려가지고 사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노출을 받고 나서 많이 눌러보고 또 길게 봐주면 유튜버님 채널은 한 번에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미 1,400명을 그런 식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양질을 컨텐츠 올리다 보면은 금방 또만명 가고 1 0만명 가지 않겠어요? 음. 아 그리고 뭐 하나 좀 빠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이 유튜버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이랑도 같은 거거든요? 아. 그 중에서도 뭐 개그맨? 그렇게 봤을 때 약간 좀 자신만의 캐릭터? 그런 게좀 확고하면 좋고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유튜버님이 사주를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그 뭔가 지금처럼 이렇게 깜찍한 미키마우스에다가 요거 뭐였어요 이거 아 이거 트렌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사주를 하는 사람이 토끼머리띠는 까불거리기만 하는 것 같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디 보자 나는 좀 생각을 해보면 양복을 좀 입어야 되나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은 차라리 영상을 찍을 때 한복 입는거 어때요? 아 좋다 한복 괜찮죠 네. 한복을 입으면 뭔가 동양적인 느낌이 나면서 좀 네. 사주 전문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 모자 이런건 좀 에이 이거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요런거 네. 보다는 아, 이. 조선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모자들 있잖아요. 갓 같은 거 이렇게? 갓은 약간 조금 요 얼굴을 좀 가리잖아요. 음. 이게 내가 지난번에 조명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조명이 딱비춰가지고 얼굴이 좀 밝게 나와야 좋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갓 같은 거 말고 탄건 아세요? 아, 알죠, 이렇게 딱 이마 가라가지 이렇게 그쵸. 하는 거. 이렇게 6단계님 얼굴이 그늘에 가리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음. 이마 위로다가 이렇게 딱 올리는. 그런 전통 모자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명 같은 것도 이두 개를 쓰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조명을 쓸 때는 사실 이두개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림자를 안 생기게 하려고 싸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하나만 쓰면은 이쪽은 밝은데 이쪽은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을 써가지고 이쪽도 밝고 이쪽도 밝게 나오려고 쓰잖아요 근데 내가 유튜버님 영상 찍을 때 봤는데 하나는 앞에서 비추시고 하나는 뒤에서 비추요 음. 그래서 결국에 영상에는 이쪽만 밝게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그늘을 줘가지고 음. 그러면은 이렇게 장비를 두 개를 사신 효과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조금 예, 조금만 개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는 조금 캐릭터 본인 캐릭터를 좀 생각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서 오시면은 아, 한번으로 같아요. 네, 예. 어디 한번 잘 해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유튜버님 진짜 능력 있는 분이신 음. 거를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조언을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쭉쭉 한번 성장을 시켜나가 보시고 다음번에 제가 또 영상 보러 올테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아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저희 만프로 t v 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음, 진짜 진심으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아유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완전 내 집까지 아유 고생하세요 아유. 한복 맞추셨네. 네, 아, 야, 이게 원단이 좋네 이게. 이 네. 얼마나 좋아 요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네. 전문가 냄새가 나네. 아, 제가 이거 맞춰요. 꽃좀 아, 벗을게요. 아유, 지팡이 더 사셨네? 음, 요거는 해리포터 지팡이. 이게 제일 낫더라고 한 다섯 개 사봤는데. 야, 이거 내가 스파처 페어님 느낌 나죠 지금? 아, 내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또. 이거 딱, 딱 이게 모자까지 딱, 초사이언처럼 이렇게 이거는 좀 투머친디? 딱 그냥 이렇게 왕이 될 상용. 뭐좋아요 이제 구독자 좀 10만으로 가겠습니까? 이제 됐어. 상품이요? 아 이거 본인 개인 방송이에요? 이 이 어, 어, 시청자 이건... 꽤 많이 나요. 지금 별풍선 100개 나왔거든요, 오늘. 이제는 이 게스트까지 초대해 가지고 방송하시네요. 뭐 사주 봐 주신 거예요? 예, 네, 부부가 우리 집 가져 가지고 궁합을 그렇게 받달라고 가지고. 우와, 잘 나가시네, 이제. 싸게 봐줬어, 내가. 예. 육당계 님, 이 사주로 가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 많이 달라지셨네. 지금 부수입, 별풍수입이 지금 짭짤하거든요. 여기 조회수까지 이제 더 터질 것 같은데. 음. 아, 아,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6단계님이 사주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지 뭐 제가 뭐 해드린 건 없어요 선물도 들고 왔어요 저렇게 야이 구독자한테 선물도 받으시고 음. 에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진짜 제가 배워야겠네요 이제 아이고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유 진짜 아이고,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켜볼거예요 골목식당 네. 아니 골목 유튜버 네 흥하시기를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우리 만프로 TV 형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우리 만프로 TV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만프로 TV 만나서 도움이 되었던 점아 도움이 되었던 점 많죠. 셀수 없이 많은데 우선 그 우리 만프로 부부님들. 저 채널에서 이제 궁합을 본게 있는데 그게 시청 시간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거의 탑... 탑4? 그 궁합을 이렇게 공개로 공개 쉬운 일은 아닐 테지만 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도움되었던 점은 어...맘브로TV에서 어... 제 채널을 와주신 분들이 한 다섯 분은 된것 같아요 <웃음> 한 100명 정도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제 채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이것저것 아이디어도 짜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컨텐츠 그러니까 내가 연기, 액팅을 하는 걸 해봤는데 늘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 저에게는 다 피화되고 살해되고 양분이 되는 거라 좋았어요 그리고, 어, 만프로TV 하고 싶은 말? 음, 제가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렇게 많이 웃어야 좋더라고. 왜냐면, 음, 뭐, 항상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너무 진지한 것보다는 웃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꼭 뭐, 유튜브 채널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 그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만프로씨, 항상 이렇게 웃고 밝은 컨텐츠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아, 세 번째 앞으로 유튜브 운영 채널 각오와 목표 아 우리 만프로 어, 형님이 그 좋은 방향을 잡아주셨잖아요 그 4주 8자 컨텐츠로 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선 사주팔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독특하게 사주팔자를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생전 듣지도 보다 완전 저만의 방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해복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 합시다! 마음프로TV 화이팅! 아, 오케이 오늘 방문 손님 시작합니다 아, 자, 아, 안녕하세요. 저6 단계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늘 세계 최초를 지금 역사를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제 방에 어, 두 분이 방문해주셨어요. 어, 우리 만프로 만프로의 빵프로인가 해프로님입니다. 만프로 TV. <웃음> 자, 오늘 할 주제는 우리 만프로 부부의 사주를 볼 건데. 한번 봐봅시다 자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우리 망프로씨가 지금 빵프로씨가 방송이 좀 범상치 않죠 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 주원씨하고 생일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겸사겸사